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내 상대방과 싸울 때요 내 상대방이 자꾸 시비 건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내 상대방과 싸움이 시작될 때쯤 내 상대방이 상당히 이해력이 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면 그게 정말 내 상대방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정말 극소수의 커플들을 제외하고 연인들 사이에 싸우는 일은 다반사인데요. 소소하게 싸우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있겠지만 격하게 싸우다 보면 이별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연인들은 요 싸우고 싶어서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싸우려고 한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싸우고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연인들 각자는 요이 싸움이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대방이 이 싸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그럴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요 여자가 자기가 화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또이 대부분의 커플들은 요 감정이 격해져서 그 순간에 주체를 못하고 싸우기는 하는데요. 싸우고 나면 또 후회를 한단 말이죠. 후회를 한다는 건요그 싸움에 대해서 파악이 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싸울 것까지 아니었는데 싸우게 됐다는 걸 인정한다는 이야기겠죠. 서로가 서로의 표현을 잘 이해 못하거나 내 생각의 방식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미루어서 짐작하다 보니까 싸움이 커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싸우고 나서 후회할 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두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싸움이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걸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각자 내 상대방에게 별로 기대하거나 바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죠. 근데 싸울 때는 요 내가 너한테 기대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너한테 요구한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듣는 내 상대방은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의 입에서도요, 그럼 나는 너한테 뭘 바란 게 있냐고, 나는 너한테 뭘 요구한 게 있기는 하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정확히 이야기해 보면 두 사람은 요 상대방에게 기대한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단지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죠. 마음속에는 요 기대가 가득했었거든요.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운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한 적이 없는 건 맞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상대방이 알아서 내 마음을 알아 줄 거라고 생각은 했었잖아요 그런 게 있는 상태로 내가 내 상대방에게 먼저 잘해 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행동하는 나를 보고 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내 마음을 이해해줄 거야. 그 마음을 고맙게 생각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실제로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말로 표현한 적이 없으니까 내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내 마음을 내 상대방이 못 헤아려 주니까 그게 자꾸 서운해지고요. 가끔은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딴에는 배려를 한답시고 조금 서운한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요 아마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거나 아주 안 좋을 때 나오게 되거든요 두 연인 사이가 아주 좋을 때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요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한 기분이 들게 돼요 왜 뜬금없이 저런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말을 한 나는 요왜 그렇게 말했냐면 지금 우리 둘 사이가 아주 좋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분위기에서 내 서운함을 이야기 하면 그 좋은 분위기를 살려서 내 상대방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줄 거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나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기는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황당했던 내 상대방의 반응이 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니까 그 실망감으로 나도 기분이 또 상해지게 돼서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게 되겠죠. 이번에 감정이 서로 좀안 좋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지간하면 이런 서운한 마음을 말안 하려고 했었어요. 나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요이 상태로 넘어가서는 안될것 같아요. 또는 내 상대가 이미 나를 좀 기분 상하게 했는데 오늘만큼은 이 말은 꼭 나도 꺼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서운한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꺼낸 내 감정의 서운함은 요 사실 이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혹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서운함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서운한 감정을 들은 내 상대방은 요 갑자기 그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렇게 치면 나도 너한테 서운한 거 되게 많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나만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 상대방이 마음속으로 저런 걸 담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는데 그랬단 말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황당해질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사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은 나를 좀 관심 있게 봐달라는 내 마음을 좀 이해해달라는 사랑의 요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서운한 감정의 표현은 요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서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청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연인 각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요. 기대가 있었어요. 그것을 내가 먼저 줄 생각을 못하고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먼저 했는데 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분명 나는 상대방에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요 기대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정말로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마음이 없이 했다면요 상대방에게 뭔가 받지 않았을 때, 받지 못했을 때 서운해하지도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받고 싶고 기대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인정할 필요는 있겠죠. 우리는 연인 사이에 이런 오류를 범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러지는 않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서운한 표현을 하면 금방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내가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해서 그 사람에게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상하게 유난히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잘안 된다고요. 여자친구가 요 자꾸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건 내가 여자친구의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좀 아프겠죠. 근데 여자친구가 나에게 시비를 거는 행동을 요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런 내가 그렇게 안 해주는 게 서운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되게 멋진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봐줬다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남자친구가 내 말에 화를 냈어요. 그럼 여자 입장에선 남자가 나를 만만하게 보니까 나한테 애정이 식었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만 아프거든요. 근데 내 남자친구가 자기는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걸 나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것처럼 내가 서운함을 표현하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고 서운해서 답답한 마음이 터져서 화를 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인정받고 싶구나 나한테 엄청 잘 보이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주기도 좀 수월하겠죠 어쩌면 연인 사이의 싸움은요 결국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 일어나는 싸움이라면요 그 싸움의 시작점에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생각할까를 정한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들은요 내 남자친구가 좋을 때, 내 여자친구가 좋을 때만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거라고 허세를 부리지는 않으셨나요? 내가 내 남자친구에게,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 진짜로 바라는 것은요 좋을 때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부족할 때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나를 위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겠죠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하셨던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상대방도 그렇게 해줄 거야 는 아마 변함없는 생각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먼저 잘해주면 내 상대방도 나한테 잘해줄 거예요 내 상대방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린 적어도 사랑을 하고 있다면 내 상대방을 그런 사람으로 믿기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면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서운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서운한 말을 듣고 내 상대방의 반응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내 기대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또다시 서운한 쪽으로 몰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라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싸움이 시작될 것 같다면 요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도 너한테 질수 없어 라는 식으로 마구 쏘아붙이지 마시고요 심호흡 한번 하시면서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나한테 기대했던 게 커서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싸움은 피할 수는 없는데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대방에게 더큰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과 영원히 끝나는 이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선택을 내가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